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낮고 긴 아, 예쁜 스윙을 만드는 방법, 크고 예쁜 스윙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백스윙에 이어서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까지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뭐 임팩트의 정석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스윙 아크가 커질 수 있고 조금 더 보기 좋은 스윙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대로 하시더라도 뭐 정석이 아니라고 해서 거리가 안 난다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이상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강하게 칠수 있고 충분히 지금보다 더 멀리 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편안하게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테이크 백에 코킹, 꺾어주는 것까지 올라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운스윙의 내용은 자 왼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서 팔이 땡겨짐으로 휘둘려지는 스윙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굉장히 맞는 방법이에요 다만 그 방법은 내 몸에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편안한 방법으로 임팩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 지난 첫 번째,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드렸던 내용에서 클럽을 얼라인먼트 스틱이 끝나는 부분으로 가볍게 떨어뜨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운스윙의 시작은 왼발의 체중이동 혹은 골발의 턴 혹은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레깅 동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이 레깅 동작 같은 경우가 체중이동이 들어가고 골반이 틀어지고 레깅 동작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높게 옆에서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팔을 아래로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백스윙이 올라갔던 궤도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쳐져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궤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다운스윙의 궤도가 두개에서세개까지 변화되는 궤도로 공을 맞추기 때문에 볼을 맞추거나 쉽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내가 여기서 클럽을 레깅을 해주더라도 아래쪽으로 클럽을 몸 앞쪽으로 명치 앞에 내 셋업 때 내 양팔과 공이 명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의 시작도 내 명치 앞에 이 클럽과 클럽 헤드와 그립을 위치시키는 걸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지 최대한 미스 샷이 없이 공을 임팩트하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명치와 그립 끝 클럽 헤드가 일자로 연결이 됐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운스윙 시작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명치 앞에 클럽 헤드를 위치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스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왼무릎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져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체중이동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굽어졌던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더군다나 스윙에서 가장 큰 힘을 차지하는 부분이 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바로 클럽 헤드예요이 클럽 헤드가 원을 그리고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거에 여기에 클럽의 무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힘은 가장 많은 무게는 바로 이 클럽 헤드에 있어요. 이 클럽 헤드를 떨어뜨려서 내 몸을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내몸 앞을 지나가게 돼요. 명치 앞에 위치한 상태에서 내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내 몸을 끌고 간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다운스윙 연습, 임팩트 팔로스루 연습을 해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크가 큰 임팩트의 팔로스루까지 가져갈 수 있게 돼요. 또 이렇게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자, 저희가 임팩트 존이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임팩트는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자, 이 임팩트 존이 낮게 생성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우가 굉장히 낮고 힘있게 들어가지 이 클럽을 가파르게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찍어버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V자로 스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바로 V자로 걷어올려지는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임팩트나 릴리스가 아니라 캐스팅만 가지고 공을 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공 뒤에다가 클럽을 떨어뜨려주고 떨어뜨려진 클럽을 내 몸이 돌려서 뒷땅이 나지 않게 몸으로 돌려서 클럽이 결국에는 내 몸을 끌고 가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클럽을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걷어내는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최대한 내 명치 앞에 빠르게 위치시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몸을 가볍게 회전해 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아크가 훨씬 크게 그리고 공이 훨씬 더 강하게 힘 있게 멀리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스윙이 클럽이 뒤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캐스팅이 되고 스쿠핑이 만들어지면서 슬라이스가 난다고 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작은 오히려 캐스팅이 되고 스쿠핑이 되는 걸 방지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동작에 손목의 움직임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목 사용을 줄여주면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임팩트 조금 더 낮고 긴 공이 힘있게 나가는 임팩트를 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